되게 이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름 이벤트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제 새로운 스킨들이 업데이트 되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전에 학예스포츠 대회에서 얻을 수 있던 스킨들도 지금 다시 하계스포츠 대회 이제 이벤트를 열었으니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디바 한번 살펴보죠 디바는 그전에 있던 태극기 스킨을 다시 한번 획득, 획득할 수 있고요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요 음성대사는 그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두개가 추가되었네요 자 이렇게 두개가 추가되었고 스프레이는 아마 공통 스프레이 같은데요 일단은 추가된 걸한번 살펴보자면 자 여기 사이클 디바 사이클 그리고 고르꽃 이제 리퍼의 모습이죠 자그 다음에 바이사클킥 축구를 하는 이제 파라지? 응 어, 파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네손 이제 골키퍼를 하고 있는 제냐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그스포츠 대회 이제 저번이랑은 달라진 게 있나? 조금 아 그냥 숫자 하나 달라졌네요 네 숫자 들어가고 말고 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구요 자 다음 겐지 겐지는 저번에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제 니온 스킨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 살까? 어 얼마 안하네? 사야지 네 저는 방금 니온 스킨을 샀습니다 야호 아 근데 블랙워치가 더 이쁜데 뭐 아무튼 자 그리고 감정표현은 추가되지 않았고요 승리포즈 추가되지 않았고 음성대사 역시 저번에 있었던 음성대사인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또 들어보죠 또 들으면 좋잖아요 전국을 찔렸군. 멋진 승부를 바랄 것만. 이렇게 두가지가 추가되었고요 스프레이는 공통 스프레이 같은데 어네 맞습니다 이제 공통 스프레인데 이제 다른게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 캐릭터마다 펜싱 겐지같은 경우는 펜싱 그전에 있는지 없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요 어, 아무튼 펜싱이 이렇게 있고 자뭐승 하이라이트 연출이 추가되는 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둠피스트 둠피스트는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일단은 스킨 같은 경우는 에 추가되지 않았고요 감정표현도 추가된 게 없고요 승리포즈도 추가된 바가 없고요 음성대서는 야, 두 개가 추가되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나비처럼 날아서 바위처럼 으다 주먹맛에 취하게 해주지 취하고 싶네. 뭐, 아무튼 자 스프레이는 역시 공통 스프레이 외에 에, 어디냐? 어, 공통 스프레이 외에 두피스트만의 고유의 스프레이가 하나 추가되었을 텐데, 어, 아직 이 극은 아, 포환던지기가 있네. 포환던지기 정말 잘 어울리죠. 이거 반칙 아닌가? 기계 손 끼고. 뭐, 아무튼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추가된 게 없고요. 자, 다음은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는 스킨이 추가된 게 없고요. 감정 표현 추가된 거 없고요.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 음성대사 역시. 예전과 똑같이 두개가 추가되는데또 한번 들어보죠 100 완벽한 독일의 힘. 어, 네, 이렇게 두가지가 원래 있었지만 또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뭐가 추가, 추가되었을까요? 레슬링 <웃음> 이 아저씨랑 이, 붙어서 어떻게 이기지? 뭐 어쨌든 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 자, 다음으로 로드워그 한번 살펴보죠 로드워그는 스킨이 추가된거 없고요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 승리포즈 추가된거 저번에 있던 그 메달 자, 그리고 음성대사 두개 가 원래 있었지만 얘도 또 들어보죠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 자, 스프레이는 뭐가 있을까요? 스프레이는...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진짜? 다이빙이라고? 이거 뭐야 이게 뭐 아무튼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2도 추가된거 없고요 자, 다음 스킨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루시오는 스킨이 추가되었어요 그 전에 있던 공격수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이 아니라 추가된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스킨이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뭐 아무튼 다 넘어가서 저글링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 있던 감정표현인 저글링 다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자 승리 포드 추가된 거 없고요 음성대사 원래 있던 두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루시우는 뭐가 추가되었을까좀 뻔하긴 하지만 축구겠죠? 네그 전에 있던 거지만 네 지금 방금 확인한 바로는 그 전에 있던 스킨 스프레이 맞나? 네그 전에 있던 스프레이 같네요 하지만 뭐 하객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죠 역시 루시오는 이때 하이라이트 연출이 추가되었죠 이거 다시 획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상자 좀 많이 까세요 네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퍼 리퍼 스킨은 추가된 게 바이 바이커 야 이거 컨셉이 그 오토바이 그 알죠 그 레이서 레이서 컨셉 같은데 어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 지금 스킨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그 1주년 이벤트 스킨들은 솔직히 진짜 별로였거든요 몇개 빼고는 진짜 별로였는데 이번 스킨은 예쁘다는 평이 많아요 지금 당장 리퍼만 보셔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아 이뻐 하, 바이커 아 뒤에 리퍼가 그려져있네요 리퍼가 아니라 리퍼야 뭐 아무튼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 메달 저번에 있던 메달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추가되었다기엔 좀 그런데 자 이제 음성대사 두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험기간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죠 포기하면 편해 과제할때도 똑같죠 자 스프레이는 리퍼는 뭐가 추가되었었나 다시한번 살펴보죠 자 리퍼는 어떤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을까요 어아이그 뭐라하죠 그, 뭐라 하죠? 그 자전거로 묘기 부리는 아, 네. 그런거 m BMX? BMX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할리하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자 맥크리 한번 볼까요 맥크리는이번에 스킨이 추가되었는데 저번에 추가됐던 아메리칸 외에 해상구조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약간.. 야.. 어살 탄줄 알았네 살 탄거 맞아? 아닌가? 아 모자때문에.. 아닌데? 살 탄건가? 뭐 아무튼 그.. 저번.. 에도 스킨이 나지만 이번에도 스킨이 나오는 해상 구조대 같은데 굉장히 이뻐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킨들이 다 이쁘게 괜찮게 나와줬어요 아우 1주년 때나 이렇게 좀 지, 이쁘게 만들지 아 정말 자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 음성대사 역시 두개 확인해보도록 하죠 지는건 딱 질색이야 휘황찬란하기도 하지 스킨보니까 좀 덥겠다 어매 맥크린은 뭐 스프레이는 당연하게도 이제 어 어디보자 사격선수가 나와있겠죠 어, 어 뭐야 어디갔어 이미 얻었나? 어여기있네요 승마네 에? 카우보이니까 승마 네승마가추가됐었었고요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 다음은 메르시입니다 자 메르시 스킨이 추가되었는데 저 작년에는 아, 아이트 게노센이라고 그냥 칼라놀이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승리의 여신 이거는 음 제가 도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그 비슷한거 있잖아요 어딨냐 발키리 그래 발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 여기는 뭔 여기는 뭔가 음... 얘도 신이긴 했는데 얘는 여신 신과 여신 약간 그런 차이의 느낌? 야 날개봐요 날개... 날개... 어휴 움직여 와 되게 이쁘다 야이 관도 그렇고 야 전체적으로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와 메르시스키는 역, 역대급 같아요 역대급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 추가된거 역시 저번에 있던 메달이 추가되었고요. 음성 대사. 역시 예전에 추가됐던 두 개. 별거 아니군요. 스펀지와 스프레이 중 어느 쪽이 좋으세요? 메모 이렇게 됐고요. 자, 스프레이. 메르시는 과연 어떤 선수로 출전했었을까요? 과연 과연 과연 어떤 선수로 출전했까요예 배드민턴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했었네요 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 자 다음으로 메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메이는 스킨이 추가된 거 없고요 감정표현 추가된 거 없고 승리포즈는 역시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메달이 추가되었네요 자 그리고 음성대사 다음엔... 아, 그 전에 있던 두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구요 저 열심히 했어요 자 이렇게 두개 살펴봤고요 메인은 과연 어떤 선수로 출전했었을까요? 메인은 탁구선수 역시 중국하면 탁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탁구선수가 추가된 탁구선수가 추가됐었던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그 다음으로 바스티온 바스티온은 스킨이 추가된게 없고요 감정표현 복싱 그전에 있었죠 자 그리고 승리포즈 추가된거는 역시 그전이랑 똑같이 메달 그전에 있었나? 뭐 아무튼 가니메데스가 지금 메달을 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성 대사는 뭐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냥 한번 또 들어보죠. 항상 그렇지만 역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스프레이 옴닉이 이런데 나갈 수도 있나? 옴닉이? 자 추가된 거는 복싱. 음 감정 표현과 연관이 있네요.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게 없고요자 다음으로 소울저 소울저도 스킨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쁩니다 바베큐의 달인 <웃음> 역시 아버지들이 이런 여행가면 바베큐 잘 구워주잖아요 크, 약간 해외도 그런 문화가 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베큐의 달인 어깨 맥주, 맥주캔 들고있어 맥주캔 그리고 <웃음> 감정표현 추가된게없고요 승리포즈는 역시 그전에 있었던 골프스윙 그리고 음성 대사 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도록 합시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군장을 받고 싶나. 이렇게 됐고요. 소울전은 과연 어떤 걸로 경기에 출전했을까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컨셉으로 골프 선수 네 아까 보셨듯이 골프 선수.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 게 없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솜브라입니다. 손브라는 스킨이 추가되었어요. 툴룸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오, 예, 우야 잠깐만 얘가 얘가 단발이 됐어 제일 짧아 스킨 중에 크 손보라는 단발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손보라는 단발이에요 아스아스카로 이거는 단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뭐냐 이게 뭐..뭐 뭐 아무튼 좀 구린데 야.. 야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뻐요 뭐.. 무기야 뭐.. 무기야 뭐..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뻐요 자 그리고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는 역시 메달 작년 이맘때 손보라가 있..었나? 아마 제격엔 없었을거예요네 없었어요 어 없었을거에요 네, 추가 다했다고 생각하고 순진하다. 이제 두개 안녕 잘좀 따라와봐 뭐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손브라는 어떤 선수로 출전했었을까요? 음 높이뜨기 선수 높이뜨기? 뭔가 그좀 어울린다 해야되나? <웃음> 아무튼 할라이트 연출은 추가된게 없고요 자 시메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메트라는 스킨 추가된거 없고요 감정표현 이본체조 그전에 있었죠? 네이본체조 추가되었고 아 원래 있던거 그리고 메달 역시 원래 존재하던 거고요. 음성 대사 두개 한번 들어봅시다. 노력하고 보람이 있군요. 승리가 전부예요. 그리고 스프레이도 최조 선수로 추가됐을 것 같은데, 음뭐 당연하게도 어 리본 리듬 체조 선수 시메타를 볼수 있고요. 연추,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 거 없고 다음 은 아나 아나는 스킨니 추가된 거 없고요. 감정 표현 피치볼 피치볼이 추가되었네요. 얘 오, 원래 없었죠? 없었을거야. 아! 이또 오브젝트로 남나보네. 이렇게 헛. 야. 이쪽으로 던져봐. 뒤쪽. 앞쪽으로. 그렇지. 뭐야. 어. 어.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야. 오브젝트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아있어. 부딪혀라부딪혀아안 부딪히네? 부딪혀봐 부딪... 아무디죠. 아무튼 비치볼이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 음성 대사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은퇴보단 이게 훨씬 낫네. 아픈 만큼 성숙할 거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었고요. 자 스프레이 아나는 사격 선수? 아무래도 사격 선수 말 거는 할게 없는데? 아 그렇죠. 역시 사격이죠. 사격이 추가될 거. 할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 자 오리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사는 스, 스킨 추가된 거 없고요 감정표현 추가된 거 없고 승리포드도 추가된 거 없고요 자두개 추가된 딜리 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기계다운 감정표현 같네요 스프레이는 얘도 기계인데 보 나갈 수 있나? 얘는 이 오리사 같은 경우에는 투창 투창 이거 디딤빨 힘이 야, 또발 4개잖아. 이거 반칙 아니야? 뭐 아무튼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은 위도 메이커 메인에서 봤듯이 위도 메이커도 스킨이 추가됐어요. 작년에는 이 트리콜로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칼라노리하면서 추가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캬... 예쁩니다. 캬... 예뻐요. 아주 좋습니다. 음, 완벽한 위도우메이커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총도 약간 어, 어, 물총 컨셉 같네요 음. 뭐 아무튼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자 감정표현 추가된 거 없고요 승리포즈 추가된 거 어, 뭐 원래 있던 메달이 추가되었고요 음성대사는 이제 두개 두 원래 존재하던 거 한번 또 들어보죠 1점 만점 난 빗마치지 않아 자 이렇게 두개가 추가되었고요자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어? 아, 아나가 사격했는데 얘는 그럼 뭐하지? 체조! 아하 체조선수로 나네요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자 윈스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윈스턴은 스킨이 추가된거 없고요 감정표현이 추가된거 없고 승리포즈는 원래 있던 메달이 추가.. 메달이 존재했고요 음성대사 두개 들어보도록 하죠 어허허 시작인가 보네요 장난은 여기까지 브루그가 추가되었고요. 자, 스프레이. 오.. 얘는 뭘 하려나? 윈스턴은 감이 안 잡히는데, 윈스턴... 아... 대구... 자, 이거 스파이크 찍키면 그냥 골로 가겠는데, 뭐 아무튼 할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은 자리야. 자리야는 작년에 역도 선수가 추가되었었죠. 이... 뭐진 그나마 조금 신경 썼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챔피언스킨이 추가돼... 에이? 같은 거네. 네.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네요. 아무튼 이두 개를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획득할 수 있고요. 감정 표현은 추가된 게 없고요. 승리 포즈는 뭐 추가된 게 없고요. 자, 음성 대사 원래 있던 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게임인데뭘 그리 화내십니까? 고통 없 성과도 없는 법. 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뭐 당연하게도 사리아는 역도 선수겠죠. 네. 네 어디 어딨냐 어뭐 당연하게도 역도선주겠죠자 할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 자 다음 정크렛 한번 보도록 하죠 정크렛은 스킨이 추가되었어요 크리켓 크리켓이라고 그 우리는 조금 잘 모르는 그 해외에서 즐겨하는 그 스포츠가 있어요 그거에 지금 골키퍼 아니 골키퍼란다 선수 복장을 따온 것 같은데 음 예뻐요 어, 나쁘지 않아요 전 그래도 유저가 아닌 제가 봐도 그래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는 역시 저번과 똑같이 메달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쨌든 메달이 추가되었고요 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개 추가되었고요 하이라이트 연 추가된거 포함던지기가 추가되었네요 아 원래 있던거구나 자 원래 있던 포함던지기 다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냐타 제니아타. 제냐타는 스킨이 추가된게 없고요 감정표현은 추가된게 없고 승리포즈는 원래 있던 역시 메달 그리고 두가지 이렇게 두개가 추가되었고요아 원래 있었고요자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태권도 음.. 태권도 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 없고요자그 다음은 토르비온 토르비온은 작년에 있었던 트랙크로노르라는 스킨을 이제 다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는 뭐 역시 전에 있던 메달 추가되었고요 아, 다시 획득할 수있고요자 그리고 두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등상은 없다고? <웃음>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자 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했고요. 자 토르비오는 수구 수구 그러니까 수구는 그 물에서 하는 배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장르로 참가하게 됐나 봅니다.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 자 트레이서 스킨은 장... 단거리 선수, 육상 경기 선수 이두 개를 다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요 승리포즈는 뭐 똑같이 메달 그리고 전에 있었던 방금 들었지만 먼지 퍼먹어랑 이 두개를 다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는 뭐 당연하겠지만 뭐 역시 육상 개주선수로 이제 뛰게 되고요 장애물 경주 자 이걸 다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은 파라죠 파라는 스킨이 추가된 게 없고요, 감정표현 추가된 게 없고 승리 포즈 역시 똑같이 매달 그리고 음성 대사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했었고요. 스프레이로는 우리 파라가 어 농구 선수로 좀 비겁한 것 같지만 농구 선수로 이제 뛰게 됩니다. 농구선수 좀 비겁한거 아닌가? 비겁... 음... 어튼 하이라이트 연출은 슬램덩크가 추가되었어요. 엇? 사기 아닙니까? 에이 뭐야 이게 좀 너무하네. 자 이렇게 추가되었고요자 마지막으로 한조는 스킨이 추가된거 없고요 감정표현 추가된거 없고 승리포즈는 역시 메달 그 음성대사는 두개 상념을 버려라 해배는더 나은 결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자한 쪽은 뭐 양궁선수겠죠 뭐 볼거 있습니까 자 당연히 양궁선수로 등록이 되었고 이라이트 연출은 명공이 추가되었습니다 캬, 뭔가 좀 이렇게 좀 조잡한거 같지 만들다 만거 같은데 이거 기분탓인가 어..뭐..아무튼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놓쳤던 이제 잠깐 놓쳤던 리퍼의 뭐 보였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리퍼의 무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그리고 맥크리의 신무기는 맥크리 신스킨의 이제 무기는 물총 같은 느낌이요 물총 음. 굉장히 물총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그리고 솔저 같은 새로 추가된 메르시, 메르시의 무기 스킨은 이제 어우 승리 뭔가 승꼭 이걸 들으면 승리할 것 같은 기분을 가져다줄게 하는 그런 카드세우스의 지팡이였고요. 자그 다음에 솔저 추가, 추가된 솔저의 이제 무기는 음 바베큐의 달인처럼 뭔가를 잘 굽게 생긴 그런 화염 방사기처럼 생겼네. 뭐 아무튼 그렇게 생긴거고요 손브라는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툴룸 뭐 그린그린한 그런 톤의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도메이커도 아까 봤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보면 약간 옛, 이 친구도 물총 컨셉? 물총이라 봐야되나?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정크렛 같은 경우에는 내 보자 크리켓 음 대략 모형은 하나도 바뀐게 없네요 그냥 뭐 그대 정크렛 무기 느낌을 많이 살려간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자를 까시면 지금 보신 스킨들 이런거 개인적으로는 지금 손브라가 가장 이쁜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툴룸 툴룸 스킨 어우 이뻐 그다음으로미위도 메이커 캬. 캬. 언니들이 그냥 피서로 왔어요 우리 언니들이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스킨, 감정표현, 승리포즈, 음성대사, 스프레이 하이라이트를 다 살펴봤습니다 음... 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작년 이제 작년이래 1주년 스킨 이벤트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어그거좀 만회하는 그런게 될것 같아요 얘는 근데 아까부터 느꼈는데 이게 모자를 썼는데 왜 살이 탄건가? 그래픽 때문에 이마가 깨져보이는건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